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시장이 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과열돼 있었기 때문에 뭐 어, 어느 정도 또 미국 금리 인상에또 신호를 또 보내면서 아주 국내 시장이 어려운 하루,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어, 이런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 상승했던 종목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차량용 반도체 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용 이 차를 한대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이 200개에서 400개 그리고 전기차에서는 약 2,000개가량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또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래서 차량의 그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품 쪽 그런 쪽에 수요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이 차량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어, 지금 100조 규모에서 28년에 172조 1조의 규모까지 이, 성장할 전망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의, 어, 미래는 아직 밝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국내 차량용 반도체주 현황을 한번 보시면, 어, 그동안 이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쪽에서는 이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 또 이런 그 DB 같은 이런 데서 에 이런 차량용 반도체 쪽에 아주 크게 그 성과를 내면서 오늘도 이 흐름이 아주 좋았죠 이 차량용 반도체 주 현황을 보시면 신규 시장 진입이 어렵습니다 이 공급량이 쉽게 이렇게 늘릴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상당한 안전성을 요구하는 이 반도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어렵고 또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동안 낮다는 이유로 이 삼성이나 이런 데들이 이 생산을 거의 안 했죠 아, 하지만 또이 이 다품종이라는 게이 업체가 차 업체가 여러 업체이기 때문에 또 공급하는 이 규격도 다 틀리고 그래서 어, 이게 어, 수익성이 낮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인피니티 네덜란드 또 일본 누네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다섯 군데 정도밖에 이 시장에 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별로 안 됩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는 점유율이 3.3% 어, 아주 미비한 수준이죠 하지만 또 최근에는 이게 수익이 된다는 어, 또 이런 이유로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어,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좀 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차량과 반도체 비중을 보시면 어 지금 59조에서 이제 100조 규모로 2030년까지 성장이 예상되고 르네사스 얘가 30% 또 인피니온 얘가 23% 점유율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내는 3.3% 정도 요 정도 규모 밖에 어, 점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 그리고 이 차량용 반도체 드, 들어가는 부위를 보시면은 요 이제 그 구동칩 이라든가 또 센서 쪽 이런 후방 감시 카메라 뭐 이런 어 운전자 뭐 감시 모니터 쪽 뷰에 들어가는 카메라 쪽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ADA, ADAS. 어 이런 쪽에 이제 반도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이 차량용 반도체가 예, 종목으로한16 종목이 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오늘은 다섯 개 실적 대비해서 이제 저평가 받고 있는 어, 종목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용 반도체 PBR 평균 1.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배가 안 되는 종목도 이제 몇 개가 이제 보입니다 눈에. 그래서 n c 어 461억 시총이 이제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한번 정리했을 때 삼성이 물론 단연 1위죠 360조, 하이닉스 63조 규모입니다. 오늘 보시면 뭐 DB가 가장 상승률이 좋았죠. 오늘 17% 급등을 했지만. 퍼은 4배 수준입니다. 이 삼성이 한 주당 8,000원을 벌 때, 어, db 같은 경우는 이제 12,600원을 벌었죠. 한 주당. 어,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많이 버는 놈이 db입니다. 그리고 해성이가 어, 9,380원을 벌었죠. 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보다 어, 월등히 많죠. 이게 많이 버는 기업입니다. 퍼은 이제 5배 수준이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8,000억, 해성이가 8,000억, db가 2조 3천억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유니트론이 5배 수준, 또 텔레치스 5배, 해성이 뭐 아까 5배 정도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어 그럼 어 간단히 이들 종목 어 한번 그몇개 종목만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어 나머지 요 d b 이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NCN 운전자 지원 시스템 관련주입니다. 유니트론 어 반도체 유통 관련된 주식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유통 관련된 주식이고 어, 보시면 뭐 실적은 이렇게 좋은 실적을 좀 보였습니다. 어, 차트상에서도 뭐 이렇게 보시면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어, 뭐 실적이 이렇게 뭐 520억 어, 5,200억 매출에 33% 증가, 영업이익 200% 증가, 어, 상당히 이제 좋은 실적을 냈죠. 폴라리스 세원. 어버브 반도체, 칩앤 미디어, IP 관련 설계 IP 관련주입니다. 얘는 뭐 연봉으로 보시면은 어, 2019년에 어, 4,300원에서 뭐 2만 원대까지 6, 6배를 상승시켰습니다. IAE, 차량용 반도체 AP 칩 설계 관련된 텔레치스. 예, 시장염율 2위입니다 국내 펩니스 어, 얘도 뭐 실적이 이렇게 보시면 순이익이 갑자기 뭐 500%가 증가했지만 요걸 이제 칩셋 미디어 지분 일부 지분을 이제 매각하면서 어, 이렇게 순이익이 급증해서 퍼가 낮아진 경우입니다 보시면 뭐 4분기에 이렇게 실적이 좀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이제 요 매출이 이제 확, 이 순이익이 확 늘은 걸로 되어 있죠 어,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봉으로 보시면 얘는 이제 4,500원이죠 20년도에 22,000원대까지 5배를 상승시킵니다 2년간 코아시아 자율주행 카메라 관련주입니다 유니캐스트 얘는 이제 그 순이익이 이제 적자로 좀 변한 기업이 이제 유니캐스트입니다 실적으뭐 차트상으로는 뭐 계속 이제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관계 기업 어, 손익으로 인해서 지분법 손익으로 인해서 어, 이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순익이 아모텍 MLCC 관련주입니다 어, 얘는 이제 전 고점 부근에서 어, 어, 약간 이제 조정받고 있고 어, 이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는 어, 모습입니다 KIC 얘는 SIC 전력반도체 관련주 어, PCB 관련주입니다 SFA. 얘가 후공정 들어가는 PCB 기판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해성 DS 요런 부터는 이제 좀잘 봐야 자세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계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얘는 리드 프레임 관련해서 리드 프레임은 요렇게 어, 반도체 요, 요 프레임이죠 구조체죠 요게 이제 반도체 라든가 LED 어, 요런게 이제 요게 이제 심겨지는 거고 어, 그래서 얘네가 리드 프레임 쪽에 어, 매출 비중이 이제 68% 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리드 프레임 매출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요 차량용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좋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순이익이 100%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 28% 증가해서 8,300억 또 136%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번 얘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 매출액이 8 3 9 4억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또 영업이익률 보시면 24%대 정도, 25% 정도의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이익을 보시면 19년도에 1,000원대에서 1,700원, 4,000원, n g 0 0 the y 0 0 0 g of the y o u 상 g 하 f the young of the y o u n 고 of the young of the young o 원0원 해마다 이렇게 증가시켜서 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이 해성 ds 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묶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이 반도체 흐름을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 이렇게 한번 급등한 이후에 약간 이제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얘는 20년도 전 이게 20년도에 만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만원에서 최고 7 4 0 0 0원 까지 약일7배를 상승시킨 후에 이제 조정을 받고 35,000원대에서 이제 반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시총을 보시면 어 20년도 시총이 불과 이제 1,700억대에서 출발해서 1조 6천억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반도체 요즘 그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이 같이 반도체주에 묶여서 이제 거의 이제 반토막 가까이 난 상태였었죠. 어 다음은 DB하이텍입니다. 영업 이익률이 이 차량용 반도체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어, 그리고 얘는 이제 어, 바운드리하고또 팹리스를 분리해서 어, 이걸 분할하겠다는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승흐름이 좋았고 또 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발표를 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뭐 2배 일선을 강하게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 잠옷 이제 기대가 되는 딥입니다 어, 예를 보시면 이제 2019년에 어, 9,900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총은 4,300억 그래서 최고가 8만 5천원을 찍었죠 어, 삼성이 거의 뭐 9만 얼마대에서 이제 무너졌고 얘는 이제 8만 5천원 대에서 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죠 어, 얘가 3조 8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3년간 8.6배 거의 9배를 상승을 시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4년간 얘를 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투자를 했다면 수익률은 이제 530%를 어, 기록했겠죠. 그래서 뭐 장기 투자로 어, 만약 했다면 요 최근에 21년이나 22년도가 아닌 그 전에 투자했다면 약 530% 저점에서 봤을 때뭐 요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을 종목이 딥입니다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이제 계속 늘어나서 1조 6천억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이 영업이익률 보시면 뭐 놀랍죠 이 45% 이상 나오는 게이 쉽지가 않죠 이런 제조업에서 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기업도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죠 어 그리고 주당이익을 보시면 2천원, 3천원, 7천원, 1 2천원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배당도 계속 증가해서 이제 죽으는 모습이죠. 어 그리고 일조 육천억 영업이익은 칠천육백억 순이익이 오천육백억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뭐영업이익률 여기에서 이제 순이익이 오천육백억 가까이 나오는 아주 뭐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얘가 전력 반도체에서 어, 상당히 이제 좋은 실적을 어,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원가 경쟁력과 또 이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 전, 전력 반도체가 어, 그러면서 이제 실적을 견인했죠. 어, 그리고 이 전력 반도체 시장 규모를 보시면은 2019년 450억에서 약 530억 규모로 이제 선장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제 ST가 점유율은 1위입니다, 세계 1위. 어, 그리고 이 SCI 얘가 하는 이 전력 반도체는 단가 자체가 이제 1000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22년에 99%까지 이 전력 반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SCI 반도체를 좀 활용하고 있고 또 이게 연간 70%가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요 국내 관련주로는 이제 DB 외에도 LX 세미콘이 있습니다 뭐, 국내 팸리스 1위죠 어 그리고 SK 하이닉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는 2019년에 56,000원에서 15만원대까지 2.6배를 상승을 했고 4년간 투자했다면 53%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어, 뭐 4년 투자해서 나쁘진 않죠 뭐 50% 정도 어, 삼성전자는 어, 지금 보시면 어, 실적을 보시면 이제 계속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영업이익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죠 지금 18에서 14, 또 6, 최근에 이제 6% 대까지 이제 영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이익은 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좀 늘어난 모습을 보였고, 어, 또 배당은 이제 1440원, 2. 몇 프로 정도 나오죠. 그리고 20년도 보시면 요때 PBR 수준이 2배 수준까지 찍은 거죠. 이게 평상시 1배 대에서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이게 근데 2배까지 찍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어, 그리고 어, 연봉으로 한번 이 삼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6,000원 최저가 2019년에 최저가로 봤을 때약 2.6배 상승을 했습니다. 뭐 디, 보시면 뭐 하이닉스나 뭐 똑같죠 요. 어 크기 뭐 무게도 이제 거의 같은 무이 어, 무게는 이제 얘가 훨씬 무겁지만 어, 360조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하이닉스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4년간 투자했다면 60%에 36,000원대에 샀다면 약 6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어, 무조건 또이 삼성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성장이 되고 있는 이런게 무거워가지고 얘는 이제 성장하려면 DB같이 이렇게 뭐 파운드리 뭐 파운드리와 팹니스를 분리해서 이렇게 분할하듯이 얘도 반도체 메모리 분야를 분사하지 않는 이상 이 무게감 때문에 상당히 올르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언젠가 올르기는 올르겠지만 어 속도는 이런 디비라든가 해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느린 속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반도체주 전망은 아직 밝다고 생각합니다. 예 25년 100조 규모로 성장을 할 예정이고 또 이, 무엇보다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가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